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총기 대규모 패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의 거의 모든 총기에 대한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였는데요 과연 어떤 총기 강력해졌고 또 어떤 새로운 부착물이 생겼는지 뭐.. 두 마리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모든 총기에 데미지가 패치되었습니다 먼저 권총류입니다 P92는 30에서 31로 버프를 P1911은 39에서 41로 버프를 P18C는 21에서 23으로 버프를 R1895는 50에서 55로 버프를 R45는 50에서 55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권총류는 데미지가 상향되었네요 다음은 AR 종류입니다. 7탄 계열인 그로자와 AKM은 49에서 변화가 없고, 5탄 계열인 M16A4, M416, 스카L, 어그는 44에서 43으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AR 계열의 총기에는 8배율 스코프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M16A4, 스카L, M416, 5탄 계열의 AR들은 재장전 시간이 30% 증가하였으며, AKM의 재장전 시간은 10% 증가하였고 AKM을 제외한 모든 AR총기는 수평 수직반동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반동 회복률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기 반동 애니메이션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5탄 계열 총들은 너프를 시키고 7탄 계열을 상향시킴으로써 총기 선택에 대한 다양성을 증가시킨 것 같네요 그런데 테스트 서버에서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AKM의 수평 반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현재로선 패치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치는 역긴 없지만 AKM의 반동은 흡사 M416 수준으로 매우 강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샷건입니다 S686은 25에서 24로 너프를 S1897은 25에서 24로 너프를 소드호프와 SCBK는 각각 20과 22에서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샷건들에 대한 팔, 다리, 피격에 대한 데미지를 증가시켰으며 탄퍼짐을 2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소드오프에서 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샷건 데미지는 너프를 먹었지만 몸에 대한 피격과 탄퍼짐을 줄임으로써 근접에서 너프를 먹은 뒤로 확실하게 죽이지 못했던 샷건이지만 이제 근접전에서는 확실하게 적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변경이 되겠네요 다음은 dmr 계열입니다 sks의 데미지는 57에서 53으로 너프를 b 스스는 40에서 41로 버프를 mk14는 61에서 변경이 없으며 미니 14는 45에서 46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기인 slr 일명 스르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데미지는 58로 mk 다음으로 dmr 계열 총기에서 가장 강력한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드 드랍이 되는 총기라고 합니다 대신 총기 반동이 진짜 배틀그라운드 역사상 끔찍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dmr들은 머리 몸팔 다리 등 부분 피해에 대한 피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직 수평 반동이 증가하였고 반동 회복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량을 상승시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반동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dmr 계열의 총기에 대한 반동 제어가 좀더 중요해지겠네요 다음은 smg 계열입니다 마이크로우지는 25에서 26으로 버프를 엄프9는 38에서 39로 버프를 벡터는 33에서 34로 버프를 토미건은 40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SMG 또한 팔 다리 부분의 피격 데미지가 증가하였으며 수직 반동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인칭 조준중 이동할때의 흔들림과 반동이 감소하였고 3인칭으로 조준하는 속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SMG의 데미지는 확실하게 증가하여 강력한 총으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MG 경기관 총류입니다 DP-28은 49에서 51로 버프를 먹었으며 M249는 44에서 45로 버프를 먹었으며 AR과 마찬가지로 8배율 스코프를 장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내용으로는 석궁의 재장전 시간이 4초에서 3.5초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투척무기류입니다 우리의 킹갓 수류탄의 폭발 데미지가 증가하였으며 수류탄을 피격 혹은 근처에 있을 시엔 화면이 흔들거리고 섬광탄을 맞는 듯한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투척무기의 무게도 패치가 되었습니다. 수류탄은 12에서 18로, 화염병은 18에서 16으로, 연막탄은 16에서 14로, 선광탄은 14에서 12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부착물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부착물들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지만 새로운 부착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덕빌, 오리의 주둥이를 닮았다고 해서 덕빌로 불리는 이 부착물은 보이는 모양같이 좌우 확산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에 상하 확산 범위가 줄어드는 부착물입니다 이 덕빌은 s1897과 s12k에만 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라이트그립입니다 라이트그립은 총기의 수평반동과 수직반동이 증가하는 대신에 반동 회복시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덤지그립입니다 엄지 그립이라고 불리는 이 부착물은 총기의 수평반동이 늘어나는 대신에 수직반동을 줄여주며 반동 회복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다음은 하프 그립인데요 총기 수평반동과 수직반동을 줄여주고 반동 회복시간도 줄여주는 마치 대용량 퀵도로 탄창같이 천사같은 파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프 그립은 추가적으로 벡터까지 착용이 가능하며 그외 부착물들은 엄프, 어그, m416 스카 엘 l SKS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준기 부착물인 3배율 스코프와 6배율 스코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부착물 다 필드 드랍이라고 합니다 레드도트, 홀로그램, 2배율 스코프의 십자선 컬러 및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홀로그램과 2배율 스코프는 그냥 초록색과 빨강색 스코프 밖에 변경이 되지 않지만 레드도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페이지 업다운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기 밸런스 패치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기타적인 내용으론 3렙 뚝배기, SR 킥드루우 SR 대용량 킥드루우는 이제 보급상자에서만 등장하며 아드레날린 주사기는 필드에서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DMR에 AR 보정기, 소음기, 소염기 등등 AR 계열 파츠를 장착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맵 선택이 드디어 가능해졌으며 미라마의 새로운 차량인 미라도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시승해본 결과 스피드와 힘은 당연 차량 중에서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흡사 스포츠카를 떠오르게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를 끌고 나타난다며 그렇게 싫어하던 티밍도 반해버려서 하게 될 정도였죠 그리고 수직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이제 좀더 반동을 잡기가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미라마 지역의 오아시스 지역이 버프가 되어 이제 조금 더 파밍하기가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짜 무슨 소행성 마냥 단단하고 강력했던 오토바이가 이젠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부딪힌 차량이 멀리 날아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패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SR, LMG, 샷건을 들고 뛰 시엔 이동속도가 속폭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소소한 내용들이 픽스 혹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변경된 배틀그라운드 확실히 편향적인 총기 사용량을 뜯어고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나는데현 테스트 서버는 akm이 거의 레이저 총 수준이고 m16a4는 거의 못쓸 정도의 총이 되어버렸으며 부착물들은 제가 이상한걸수도 있지만 안꼈을때 좀더 반동이 잘 잡히는 이 기이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아직 문제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로 많은 부분을 뜯어고친 배틀그라운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네요